잭더리퍼 하고 있어요. 지금 펠리병이 뮤지컬 잭더리퍼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공연을 보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빗길이라서 차가 많이 막힌다고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제 다 주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를 못했어요. 지금 정필립씨 늦는 시간 여기 지금 제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2분 현재 현재 2분 지각 정필립 정필립 현재 2분 지각이죠? 여기서 <웃음> 네, 아막 재촉할 수 없잖아요. 그 비길에 운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 뭐 빨리 오라 고 빨리 오라 고 이렇게 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 운전하면서 와라. 그래서. 덕근에 안전운전하면서 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2분째 지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지각벌칙 여러분들 정해주세요. 지각벌칙 어떻게 할까요? 지금 2분, 2분 지각했는데 늦게 오면 어떻게 벌칙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너무 가혹한가? 아 근데 제가 안전운전해서 천천히 오라고 했어요. <웃음> 애교 해 애교 해야 된대요. 그러면 평생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웃음> 아 그렇죠. 아 이걸 이런 걸 어떻게 벌칙을 하겠어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약속 여러분들랑 이 시간 약속 지킨 거 지키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노래 부르면 참 좋은데 이밤 열한시에 노래를 부르기가 이게 이웃 주민들도 계시니까 조용조용 네. 조용 조그맣게 불러달라고 할까요? 살살 살살 솔직히 이렇게 부르면 괜찮잖아 그죠? 이정도 노래 이정도로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노래 한 소절 시킬까요? 밤1 1시기 때문에 큰소리를 내면 은 이제 이웃 주민들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노래를 부를 거면 살살 불러야겠다 ASMR ASMR 어, 온거 같아요 지금 밖에 문소리 들렸거든요 현재 4분 지각이죠? 고쳤습니다 <웃음> 지금 막뮤트걸잭더 네, 리퍼 네. 상관을 마치고 헐레벌떡 돌아온 <웃음> 피린의피린의 한태희씨 모셨습니다 지금 여기 써져있죠? 지금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정필립 현재 4분지 <웃음> <웃음> 아니, 안돼 빗길 운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빗길 운전 정말 조심해야 네. 돼. 안전 운전 하고 오셨죠? 그럼요. 그러면 됐습니다. <웃음> 그럼 여름 이 지금 시청자 분들이 <웃음> 네. 정필입씨 아 이거 지각했다. 그래서 솔직히 벌칙을 하나 주자. 벌칙이 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불러달래요 ASMR 버전으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돼한 소절. <웃음> 노래 어, 소절이정도로 네. 그리 부르 밤에 기때문 <웃음> 아, 안돼요 뭐라 <웃음> 다시 안되냐고 안 지금 혼나요 여기 지금 필립 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아차사차사거 아닌데 님이 노래해 짱뺨 맞는 소리 였네요뺨 <웃음> <웃음> <노래해 짝. 웃음> <웃음> 맞는 소리였네 소리였네요 네. 노래해라고 노래해라고 짱 필립님 머리 예뻐요래요 이말하셨다고요 네. 진짜? 아니 아까전에 가다가 너무 이게 관리가 안돼서 했어요 아 조용 조용히 춤추는 분도 계세요 조용히 춤이냐? 조용히 노래냐 음. 춤한 30초만 추문으로 받으러 30초로 받으러 아, <웃음> <웃음> 넘긴가요? 10초 안돼요 노래가 없이 춤춘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맞춰 춤을 추세요 <웃음> 제가 도와, 도와드릴게요 뭐부를건데요칩투칙칙투칩 어. 맞춰 춤요 집투치에 맞춰서 저희 앨범의 1번 트랙이거든요. 이제 4월 5일 발매되는 필인 앨범의 1번 트랙에 들어가는 집투치이라는 곡인데 ASMR 버전 집투치에 정필렙씨가 10초가량 춤을 추시겠답니다. <웃음> 아니 선택지를 드렸어요. 아, 노래하실 거예요? 춤추실 거예요? 노래하면 같이 해주면 안 돼요? 아, 같이 해드릴게요. 노래하실 거면 같이 해드릴게요. 아니 안전운전하고 거라고 하셨지 않나요? 예.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안전운전은 당연한거고 <웃음> 늦은건 늦은건 아니 그 시간이 빨리 나왔어요 <웃음> 그리고 그아이예에서 빨리 나왔는데 춤, 어 근데 춤, 춤을 좋아하시네요. 미카오윤님도 춤 춰달라고 하시는데 <웃음> 900, 900분만 이렇게 보고 되세요 응? 지금 이거는 <웃음> 너무하시다. 늦었어요 늦었어요도래해주세요 늦었어요, 주세요. 늦었어요. <웃음> 노래 한번 하시죠 그러면. 부반주로. 그 h The k 키를 한네개 낮춰야 돼요. 조 e children, children, children, 로 h i l d r e n c r 버전으로 이렇게 r 러야 돼요.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조심 나도 나도 안 지워지죠? 정필립 현재 사분지각. 자, <웃음> 좀내해주시면 어, 정필립 현재 사분지각. 지각생입니까? 응. 여기 이마 위에 이렇게. <웃음> 아 이거 부제. 필인의 부제. 정필립 사분지각. <웃음> 아니지 그런 아 근데 이 자부님은 진짜 빨리 온 거예요 엄청 그 빗길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걸렸어요 어, 저는 30분 정도 늦을 줄 알았는데 음. 그래도 바로 어떻게 바로 왔네요 지름길로 왔는지 어, 아쉬우니까 여기도 음? 아니 <웃음> <깊겨져>. <웃음>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모여서 느낌 나면 되죠. 끼리끼리 <웃음> 끼리끼리네 <웃음> 아, 이거 좀잘 어울리는데요? <웃음> 이거 숫자 말고 저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같아 이게 약간 닉네임 같죠? 무슨 슈퍼히어로 같지 않아요? 면아 3, 3, 3, 4, 3, 4 <웃음> 4분만에 이제 사발면이랑 초상이 똑같네요? 그럼요 3분동안 끓여서 넣고 1분만에 먹는 사분면아 3분동안 끓이고 1분만에 먹어서 음. 사발면을? 음. 아 끓이는 시간이 이게 별로 안 좋네요 가성비가 그럼요 3, 3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먹는건 1분밖에 안되네요 다른 것들도 안. 음.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 사분 <웃음> 음식은 4분 음식 4분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아 지금 1 1시 열한시 <웃음> 현재 시각1 1시 십이분자 12분. 열한시 십이에 식사들 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야식 야식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안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하신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저녁을 안 드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보면. 식빵에 잼 발라 먹는다는 분 계시네요. 아, 맛있죠. 근데 이등했죠, 근데. 그렇죠. 식빵이 이제 어 뭐랄까 속된 말로 국뽕이라 가지고 국뽕 그런 국뽕이, 국뽕이 <웃음> 한계를 <개를> 넘지 못하고. <웃음> 우리나라에서 제가 유럽 사람이거나 했으면 전 딸기잼을 딸기과말을 얘기했을 거지만. 지난 시간에 음식 이제 네. 음식 궁합 월드컵에서 아쉽게 이등을 차지한 딸기잼과 식빵. 계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야자중이에요. 야자중인 분도 계시네요. 아저 어, 학교? 제가 알아요. 강요정님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 미라클라스의 멤버 박강현씨가 요정이다. 어. 박강현 박강 거기서 따온 거고요. 요정, 요정이라고 정 하면 너무 주책 맞아 보일까봐 요정언 음, <웃음> 아까도 연락했었는데. 요디언. <웃음> 요디언. 아 어제 연락했구나. 지 잠시, 시간, <웃음> 시간 시간 이어어 시간 관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 지금. 어, 그래 저녁에 연락했었구나. 깡 요장님 야자 심리시고요. 야자 시간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도에, V라이브에 들어와서 저희를 훔쳐보고 계시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야자 학교에서 1한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그잘 몰라요. 아 야간 자율학습이요? 네, 네. 원래 이렇게 늦게까지 하나요? 11시까지? 그거 너무 늦게 그러니까 너무 늦었는데 지금 비도 오는데 아 어, 얼굴 화면 좀더 크게 해드릴까요? 아 어, 이거 이게 근데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앨범 커버를 어 방송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10분 정도는 뛰어놔야 돼요 음. 여러분들이이게 홍보하는 네 홍보 방송이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그래네이 앨범 커버를 좀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게끔 해달라는 어, 그런 요청은 없었어요. 그런 요청은 없었는데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잘 나왔거든요 사진이. 저희 둘이 <웃음> 여기 이건 없어요. 앨범 실제 앨범 사시면은 <웃음> 4분 지각맨아니 사인할 때 4분 지각맨 여기 4분 맨 어. 4분 맨은 없어요. 이건 네, 없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런 요청은 없었는데 그냥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잘 나왔지 않나요? 행복하지? 어, 잘 나왔어요. 어디 모으신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뭐예요?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음, 뜬는 것도... 것도 아니다. 아. 무슨 뜻입니까? 어 이도 저도 아니다. <웃음> <웃음> 아 농담이고요. <웃음> 아, <웃음> 어느 어느 곳에도 음. 어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중간자의 역할. 약간 안지혜지 여왕의 간달프와 같은 그런 음악을 들려드리겠다. 음.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중간계에 잠시 잠깐 찾아온, 중간계의 질서를 위해 찾아온 간달프와 같은 역할이다.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또 옷도 회색이죠. 음. <웃음> 이제 나중에 백색으로 바뀌네.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네. 2부에서 진짜 흰색이 있어. 옷이 진짜로 하로 바뀌. 이부에서 옷이 흰색으로 바뀌요. 어다 네. 뜨시던. 하색에필링에서 백색의 필링으로 <웃음>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요 잠시 <웃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 다른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못 따라오시니까 아 앨범에 사인 받고 싶어요라고 해주셨어요 원팔칠님이 어 저희 이 소식은 전해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사인 사인회 앨범이 나오고 나면은 사인회가 어두번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지방에 계신 분들 뭐 경상도 쪽이나 뭐 이런 뭐랄까 약간 남쪽에 계신 분들은 또 가깝게 오실 수 있을 만한 장소일 것 같고 장소들이 될까요? 괜찮겠죠? 네, 저, 저. 네. <웃음> 서울, 서울하고 부산에서 두 번에 걸쳐서 팬사인회 여러분들이랑 같이 얼굴 뵙고 사인도 해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도 이렇게 도란도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서울 먼저죠 서울이 먼저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 제가 알기로도 서울이 먼저 온것 같은데 서울하고 부산에서 두번 일주일 정도 간격이 있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지 아마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아 서울 부산 다 걸어볼 것인 분들 오, 대전에 진짜. 계시는 분들은 어, 서울이 그나마 가깝겠죠. 그쵸? 대전에서 그렇죠. 부산보다는 서울이 가깝겠죠? 네, 서울에서 만나뵈면 좋을 것 같네요. 전라도는 부산이 가깝나요? 그니요 아니 두개 비슷한 거. 비슷하죠. 같아요. 아, 딱 중간중이죠. 중간 중간 좀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러네요. 서울 달려오신데요. 음. 감사합니다. 원팔진. 처음엔 또 광주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그렇죠. 다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점점 그렇게. 이제 강원도도 가고 강원도도 방문 <웃음> 돌리를 네. 넓혀 가려고 네.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네. 처음이니까 일찍이니까 서울과 부산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고 같이 인사도 하고 앨범 사인도 저희가 해드리고 같이 좋은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전국 8도로 갈수 있는 피이되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키워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여기 좀 키워드릴게요. 커졌죠? 여러분? <웃음> 기게협조 됐습니다. 음, 음. <웃음> 좋네요. 저거 보니까 옛날에 버디 버디 할때 생각난다고, 그렇죠? 버디 버디 때는 어 별도 그랬는데 T M 이런 거. <웃음> 이게 무슨 거 저는 근데 버디 버디를 안 했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 당시그 어, 뭐... 그 뭐죠 그아 무슨 미니온 비 있는 게 뭐였죠? 버디 커디오 사이월드사이월드랑 드림 이즈 지니 아니 하나 더 있잖아 제발 드림 이즈 지니 아신운분 없나 버디? 네이툰 네이툰 네이툰 네이툰 네이툰 이사이월드라고 연동이 도어있었어요 네이툰 있었는데 그전에 버디버디 버디, 드림 이즈 네이툰 말고 하나 세이클럽 세이클럽 세이클럽, 세이클럽. 어, 세이클럽. 해성과 같이 등장했습니다 세이클럽 전 세이클럽은 안했거든요 전 세이클럽을 했었어요 음 버디버디를 안했었어요 전저세이클럽은 어, 전 음. 그때 당시에는 I 모임 w him. Cushy epicure. c 빨간색, 안예쁜가 무슨 파란, 색이 예쁘죠? 어 y o u n 파랑 파 l 색이필 l e I 목소리 t 잘 v e n 는 o o k at it. It's 그런 느낌. 어, 너 그런 색을 좋아할 줄 알았겠다. 일단 다시. 어. 됐다. 칠레병이 음. 파란색. 파란색이 잘 어울려요. 너무 좋아하는 음. 색깔이에요. 파란색. 마음이 표현하잖아요. 이들 약간 파란색. 하늘색 살짝 섞인 파란색. 하 음. 예쁘다. <웃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 서울이랑 부산. 어 사인대가 두 번에 걸쳐서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 근데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집이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니까 굉장히 어둡네요. 그렇 응.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져서, 그렇지, 네. 이게 약간 어 근심이 있어 보여요. 마음속에 표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까 수염도 딱 자나요, 이렇게 바로 볼수 있게. 감고 저도 수염이 있네. 감이 돼그 자라. 아 원래 아침에 나갈 때 없었거든요 네, 없었어 수염이 아침에 나갈 때싹 깨끗하게 밀고 갔는데 음.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자라 있네. 맞아요. 맞아. 머리 다 밀고 갔었는데 머리카락도 응. 까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조명도 하나 사야겠어요. 협찬 한, 해주세요. 음 조명 좀 협찬해 주세요. 알겠어요. 아 진짜? 어떤 거요? 이거 요 조명 달아서 우리 얼굴 좀 뽀샤시하게 나오게. 응 음, 알겠어. 그거 하면 되는 거죠? 랜턴 이런 거. 랜턴 그렇죠. 랜턴 너무 오거 아니에요? 너무 <웃음> 옛날 느낌 <웃음> 아시죠? 프레시. 프레시 그렇죠. 음, 그냥 이렇게 비춘 거 그렇죠.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네. 레시 경비 <정비> 아저씨들 네. <웃음> 아 안돼 안돼. 아 맞다 여러분 맞네요 여러분들 소식이 빠르시네요. 열린음악회 녹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9일에 필린으로 <웃음> 어, 열린음악회 녹화를 하고요. 바로 그 다음주 바로 그 다음주에는 미라클라스. 어, 미라클라스로 또 열린음악회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아마 어, 정필립 판테인이 2주 연속으로 열린음악회에 얼굴을 비추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고를 쳐서 편집을 당하지 않는 한 2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인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미라클라스 활동도 병행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계속계속 만나뵙고 뭐 얼굴 비추면서 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랫동안 좀안보이게 이러면 서운하잖아요. 계속 계속 여러분들이랑 얼굴 마주치면서 부대끼는 게 좋지 않다. 맞아요. 라디오도 꼭. 아 맞아요. 네, 라디오도 잡혀 있습니다. 어. 일단 뭐더 스케줄이 더 생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것저것 더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항상 공지 올라오고 저희. 공식 홈페이지, 아트앤아티스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스케줄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 아뭐 심심하시면 뭐 컴퓨터 켰는데 할게 없다. 그러면 아트앤아티스트 치면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스케줄표를 보시면 저희에 관련된 스케줄을 업데이트가 됐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겠죠? 어, 그렇군요. 어떻게 들어가요? 어, 외국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 o you like poplar and the opposite c h o i c 하 Pupple? p 좀 중요하게. 솔직하게 얘기 p p l e p u p p l 는 p u p p 같아 p 저는 지금 이색깔 p 굉장히 좋 u p 요 퍼플 썼어. 썼어. 퍼플 썼어 하이 <웃음> 유 are you doing today, Opas? Opas. 다 p a s Fine. 아, Thank you. j o s 죠 m i t a I am a customer. I am a customer. I am a c u s t o 다 e r I am a 움직인다. 응. 응.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계속 얼굴 비춰야 여러분들이 <웃음> 우리를 안 까먹을 거니까요. 네. 잊지 말아주세요.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정필기한테이 되겠습니다. 미라클라스 그리고 피린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장마님 두분해어던거 아주 아주 반가워요. 된장마이에요 피링콘이 시험 1주 전인데 가야할까요? 근데 이거 레벨은 뭐야? 뭐? 레벨? 나도 아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있는데뭐 예, 글을, 글을 많이 쓰면 그런가요? 어, 어, 많이 보 시험 1주 전인데 피링콘을 가야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음, 그 답은 아 안돼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웬만히 잘안 <웃음> <안> 된다. 아니, <웃음> 아니 후회를... 아니 준비가 오롯시 네, 되어 그래서? 있다면 내가 아, 스스로 생각했을 때아 나는 이 하루를 공부를 쉬어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하루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쓴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니 같은 경우는 그 저번에도 뭐 아시는 분안 아시는데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저 같은 경우도 뭐 신경 안 썼으니까 저 같은 경우 자, 아무튼 네. 갔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음, 그렇죠. 루틴 사이드, 리 사이드 맞아요. 네. 다시 알잖아요. 여러분들 음, 내용이 했잖아. 있어요. 네. 자기가 기도하고 뭐 하지만 사실은 음. 내 안에 답이 있다. 장편에다가 음. 음. 가면 노래 삽니다. 아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잖아요. 사실 알잖아요, 맞죠. 자기 성적도 자기 가 알고 그렇죠. 내가 가면 안 된다? 된다, 이거는 사실. 간다 말요 이걸 가면. 앉아서 내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음, 그럼 괜찮아. 어 그렇지. 근데 그, 내가 아, 갑자기 앞장에 맨머리에서 여기서 어, 계산하고 아 여기서 아, 아나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아, 아, 공부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아, 그럼 어, 공부해야죠. 그럼 공부를 해야 해야죠. 줄수 음. 없죠. 음. 알겠죠? 깡률 정리. 깡률, 깡뇨, 깡률 정. <웃음> 공부를 미리미리 어느 정도 해놨다. 그래서 조금은 안심해도 괜찮을 것만 같다 라는 기분이 든다면 오세요. 그러면 저희와 함께 즐겁게 콘서트를 즐기도록 해요. 즐기지 못할 것 같으면 <웃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어. 날짜가 어. 어떻게 하필 또 그렇게 됐네요. 음. 미안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아보세요 피링콘 못가서 이렇게 하는 거구가 그래도 이 공부를 잘해서 다음에 갈수 있을 때네뭐 공부가 다가 아니긴 한데 이제 제 저희가 연결을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 이제 한태인이가 음. 공부하지 말고 콘서트 불러내가지고 어, 시험을 망쳤다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저, 저, 저, 저, 오빠 오빠가, 저 오빠가 어. 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웃음> 나는 들어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변명은 안 되는 거예요. 샬리 네. 님이 또 can you speak english 네. 하셨어요? little bit. 조금. 조금. 저희 엄마가 딱그 소리 했어요. <웃음> <웃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거 알기 때문에 네. <웃음> 한거하습니다더 <웃음>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어면 재밌을 걸. <웃음> 아쉽긴 할 거예요. 여기 오나서 그렇죠. 아, 궁금했는데 뭐뭐 뭐, 거기까지. 그죠 네. 미리 공부 많이 하고 오시면. 만약 미리 질부터 지금 왜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 지금부터 지금 <웃음> <뭐라고> 공부하세요. <웃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지? 이건 안 봐도 돼요. 네. 도... 안, <웃음> 안 봐도 돼요. 돼요? 배달을 위해서. <웃음> 열심히. 지금 지금 공부했어요.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내가 필름 공연을 가기 위해서 진짜예, 진짜, 진짜,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진짜. 아니, 들어보세요. 진짜로 <웃음> 내가 필름 공연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웃음>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어? 이런 일들은 얼마나 저희가 기분 좋겠어요. 그럼요. <웃음> 그러면 부모님도 믿고 다음에 또 보내주죠. <웃음> 그렇죠. 어머, 내가 저번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어. 그래. 목표가 있었기. 에 응. 열심히 했던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멋진 학생이 되시면 좋겠네요. <웃음> 어 이거 오늘도 이 엑스박스 엄청 많잖 <웃음> 궁금해 죽겠어. 오,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모티콘 여러분들 달아주시는 거. 앨범에 대해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앨범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립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뭐든지 물어보세요. 피링콘을 한번 이상 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해주셨어요. 어 오, 그 따라서 더뭐할 수도 있고, 좀안날수 있어요. 예, 수수 있어요, 수 있어요, 있어요. 저희 의견은 그랬어요. 피링콘을 어, 한번 더할수 어, 있어요. 주기적, 예, 주기적으로 할수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예, 하는 게 저희도 뭐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원해주시고. 통움해주시면은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네. 질문 있으면은 여러분 다 하시면은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월간 비용 월간 비용이고요. 월간 달마다는 좀좀 키는 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미라클라스의 팀원이고. 새로운 음악을 더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음. 어 질문했어요. 위로해서 후렴에 화음같이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따로 녹음해서 한 건가요? 아니니요그 목소리의 비밀은 정필립 씨입니다. 네. 네 코러스를 직접 해줬어요. 정필립 씨가 직접 와서 제가 노래 부를 때 뒤에서 같이 백보컬로 저한테 좀 힘을 실어줬어요. 굉장히. 네. <웃음> 아주, 진짜, 아주 부끄럽다 그거. 아, 안아주듯이 하는데 약간 이런 감싸주는 <웃음> 위로라는 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조롭고 단순할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다양한 색채를 더하기 위해서는 제 목소리 말고 좀 이외의 목소리가 음. 따뜻하게 감싸주는 목소리가 하나 더있으면 좋겠다 그했는데푹 정필엽씨죠 그게 그래서 정필엽씨가 도와주셔서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나 음? 이렇게 생각을. 여기 딱 나왔죠, 진정한 비로 필립님 목소리였다니 벨리명이 그러니까 종편엽 씨가 혼자 솔로이스트로서 나서서 전면에 나섰을 때 목소리도 굉장히 좋은데요. 코러스나 아니면 자기가 한발 빠져줘야 할때 그런 어, 무게를 걸어낸 목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정말 예뻐요. 또그 소리를 정확하게 쓸줄 아나요. 그 그러니까 응이라서 뭐 시끄럽긴 못하겠지만 아. 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아! 하고 이렇게 정면에 나서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좀한 발째 곡취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톤으로 말하듯이 이렇게좀 어... 약간 뼈가 있으면, 뼈가 있으면 거기다 제가 살을 한번 입히는 데 그렇죠. 네. 그렇죠.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재주있게 잘 내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어, 필린의 하모니를 만드는데 일조를 합니다. 칭찬할 땐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 <웃음> Hi from Latin America. Hi, 인사해주세요. Stan. 라틴, 라틴 아메리카요. 치유의 목소리. 그렇죠. 정 필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치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재즈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여요. 필립의 재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즈 크로스오버라고 얘기하지만 그재즈라는 걸. 필인 정필립과 한테인에 국한시키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즈 쿼르텟의 호흡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제 재즈 연주자들을 같이 섭외해서 연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호흡을 빌려왔기 때문에 재즈 라는 말을 넣은거지 우리가 재즈가즈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음. 실제로 이번에 필인 앨범에는 샹송도 들어있고요. 오리지널 스탠다드 재스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안 칸손에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안 세미 클래식 크로스오버곡 그예 어? 네. 그리고 완전 컨트리 음악도 들어있고 아이리쉬 음악도 들어있고 팝 순수한 팝 음악도 들어있고 종류가 모든 곡마다 영화 오 s t 도 들어있고 다 달라요 곡마다 장르가 굳이 다안 오자면 그렇게 많은 장르를 재즈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이게 아니에요 재즈 연주자들의 호흡을 빌려서 정필립과 한테인 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다는게 라이 필린 앨범의 취지이기 때문에 재스라고 딱 정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음. 오히려 어려울거예요 그럼 뭐 재스를 뭐 공부해야 돼? 그럼 재스가 어, 이게 음. 어디서 망한고 얘네들이 이걸 왜 불렀고 예. 그런 의미로 들어가면 좀 어려우실 거고요. 재스 연주자들과 함께한 정필립과 한태인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자유로운 음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악 속에 고스란히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섞이고 그렇죠. 그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음. 그게 진정한 의미에 또 새로운 의미에 또 크로스오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크로스오버라는 게 사실 <웃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연주자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그 크로스오버라는 글자를 자기를 통해 내보냈냐 그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정클립과 한테인에게 있어서 크로스오버랑 이번에 들려드리는 필인 앨범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거보다그렇지 뭐, 음, 어떤 거 다시 알아오고 이거 재즈가 어떻고 이거보다 음, 여기서 무슨 코드를 썼고 뭐, 무슨 스케일이 들어갔고 어떤 발성, 뭐 성악적인 발성이며 즐길 <웃음> 수가 없어요. 네, 그 그렇게 즐길 수. 수가 네. 없으니까 와서 앉으셔서 같이 소통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부른 노래에 소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느낌은 저걸 들으면서 어,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 음. 남이 이런 느낌이 든다 해서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 느끼기에 이렇게 느껴지면 그게 답인거죠 그렇죠 저희가 정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게 여러분들의 음악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필린의 음악일 겁니다 맞아. 지금 여러분들 말씀 너무 잘해주시요 지금 제스라는 네. 도화지에 색깔을 칠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도화지만 빌려온 거예요 스케치북만 빌려와서 저희가 색채를 입혔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또 여러분들의 역할인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저희 휘닝 공연할 때도 어 공연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언제든지 중간에 곡이 좋거나 아니면 너무 박수를 치고 싶거나 소리를 지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중간에 그냥 박수를 치셔도 돼요. 화호를 치셔도 되고 그게 그만큼 자유로운 음악이고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클래식 공연장에서처럼 노래 중간에 뭐 박수를 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러면 이제 아니요. 패가 될수 있겠죠. 아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들려드리는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간중간 노래나 아니면 연주자들의 연주가 너무 좋았다. 그런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박수를 아,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유롭게 음. 아시겠죠.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네. 막 일어나서 막 다른 사람 안보이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스키는 그 감정을 그렇죠.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네. 일어나서 춤추시면은 뒤에 분들이 안 보이겠죠? 네, 그런 건안 돼요. 아시겠죠? 각자가 <웃음> 느끼는 대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좀 지나네. 그들 복도에서 <웃음> 춤추는 거예요. <웃음> 복도에서 춤추는 <춤추셔야> 거예요. <웃음> 네. 네. 공연장 밖에 복도에서 춤추시는 건 하루키들이 그런지 모르요 <웃음> 제일 잘 추시는 분들에게 <웃음> 추천을 통해. <웃음> 저희 매니저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웃음> 네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진짜 <웃음> 중중 가장 가장 잘주시는 분에게 사인 시드를 전달해주어라 그거 좋네요. <웃음> 아 이거 곡 선정 곡 선정할 때 <웃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시는 솔로곡을 솔로의 솔로, 그 솔로, 솔로, 솔로 같은 경우는 제 감정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는 노래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뒤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어, 대려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에서의 어때뭐화음적인 것보다 뭐, 느낌을 느낌적으로 중요하게 네. 여기는데고요 먼저 노래를 부를때 곡의 느낌부터 봐요. 그 다음 뭐그 다음에 뭐또 트라이를 해보고 이런저런 걸 만들어 보다가 또 그게 또 다시 갔을 때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 곡들을 트라이를 해보고 그중에 맞는 거를 제일 저희가 생각하는 느낌의 교차점이 제일 교집합이 제일 큰 그런 음악들을 고르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제 음높이나 뭐 여러 가지 음의 과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배제할 어, 수 맞아요.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저희 이해가 베이스고 제가 테너여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찾아내는 그렇죠. 거는 너무 없이. 막 고음역대만 나오는 그런 곡들은 고르기에 힘들겠죠. 음. 오히려 아니면 또 저음역대만 나오는 좀또 고르기 힘들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편곡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근데 편곡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좀 어렵고 뭐랄까 원곡의 느낌 아니 곡의 느낌 우리가 생각한 곡의 느낌이 훼손된다 싶은 곡들은 과감하게 좀 포기하는 편이죠. 그래서 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많은 곡들을 들어보기도 해야하고 음. 많은 회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런 그렇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앨범에 선곡이 되고 그 중에서도 떨어져 나갈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또 새로 발견하는 것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앨범을 하나 만든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우리를 거쳐갔다는 뜻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대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두 분이 선곡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적으로 모든 음악은 저희 둘이서 고련막입니다. 저희 파트너 아티스트 회사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저는 굉장히 배려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저희가 무슨 곡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해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없고 이런 곡은 어떨까 이런 어 저희 저희 롬잘 아시니까 이런 그렇죠. 곡은 어떨까 이런 부분에 주문했죠. 이거 해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왜 저희의 그런 상황을 알고 저희가 음악이 만들어질 때 어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너무 잘 아셔서 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행복하신 거같해요 그렇죠. 있어요. 자유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음, 저희 스스로 만의 음악을 스스로의 음악을 할 때는 어, 거치적 거리는 게 많이 없죠 사실. 우리만 의견이 맞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만 잘 통한다면 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견을 권총시키는 데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이거 또 저거죠? 스카이 스카캐스에 나오는 거죠?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나이가안 <웃음> 봤어. 봤어요. 아, 저, 저희 둘다안 봤어요. 전 국민 중에 우리 둘만 안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다, 다 봤던데? 우리 빼고. 할수 있는 게없어 <웃음> 소리가 많이 작은데 조금만 키워주실 수 없을까요? 아 지금 많이 작나요? 소리가? 마이크 그냥 다 올려버리죠? 뭐, 올린요더 네. 올릴 수 있을거니? 네. 그렇죠. 네. 아, 지금 저희가 어, 밤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좀 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폰을 꽂고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볼륨을 좀 올려서 들으신다거나 저희도 최대한 가까이서 아, 얘기를 맞죠.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얘기를 한번볼것 같아요 아까는 컸는데 갑자기 작아졌다구요? 똑같은데? 지금 괜찮을걸요? 지금 괜찮죠 여러분? 이 정도?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는데? 아 이번 콘서트에서는 어 그렇죠 어, 앨범에 수록된 곡들 이외에도 음, 우리말로 된 곡들도 음,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된 곡들 저희만의 감성으로 녹여낼 수 있는 곡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창곡들도 들려드리기도 음. 하고 음, 공연의 어떤 분위기에 녹아들어서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들도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이유가 한글 곡이고 확실히 전달력이 더 좋아요. 확실히. 그렇죠. 우리말 곡이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사실이에요. 그렇고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물론 모든 걸 이렇게 공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보다 저희가 저희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음악이 좀더 좀더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렇죠. 어어 이제 어, 오리지널 곡이나 이런 것들도 어 다음 앨범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좀더 준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어...음... 필린만의 곡도 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맡겨주시고보듬어주시고 저희를 저희와 같이 행복하게 저희 음악을 즐겨주신다면 언젠가는 우리 기리는 우리 시나리들 우리 만료된 아름다운 곡들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한데요? 네, 된다. 확실한, 확실한, 확실합니다. 네. 순정만 좀 <웃음> 중얼거리고 나왔던 기회를 냅니다. 저희도 저희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거 진짜 이런 말하고 최고죠, 네. 무한도는그쪽에 나왔던. 곡 중에 어 물론 다른 곡들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너무 좋지만 그렇죠. 어, 근데... 그 중에 우리의 감성과 가장 잘 맞는 곡을 했다, 정확하게. 곡을 고르자면 이거는 소름돋게도 저랑 정필립 씨의 의견이 동일했어요다 정확하게. 짠 것도 아닌데 무한도전 가요제에 나왔던 곡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당연히 순정 아저지 대화를 했었어. 그래서 와 역시 음악 들을줄안다고 <웃음> 너무 좋아 <웃음> 음악 듣는 음악 들을 줄 아네 그래서 아, 정재형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재형 분들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좋고 아 최고예요 언제 들어도 정말 좋은 곡 저희 가끔씩 들어요 실제로도 네. 들어요 네 실제로 틀어서 들어요 원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창곡입니다 한번 살짝 불러주세요 나를 <웃음> 가 <웃음> <웃음> 숨을 정 맞춰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앨찬 곡 완전 이제 지난 콘서트 때 깜짝 앵콜 곡으로 불러드렸었는데 이번 콘서트에는 또 어떤 다양한 또 재밌는 곡과 따뜻한 노래들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또, 싶은 아, 제가 또 하고 싶은 생각 아저또 하고 싶구나 나 이제 그 노래 부를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음, 솔직히 짠짠짠 짠, 짠. 콜로 뭐한번더들 수도 네. 있지 오, 않을까 뭐, 아, 여러분들 좋아하신다면 뭐한번더 들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죠 사실 음. 그렇습니다 사랑 이게 예, 예, 포인트거든요 서, 이 곡의 예. 최고의 매력 포인트 내백합과 사랑의 방해 자신 좀 맞춰 총총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아, I'm going 도 참..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이렇게 the h 도 지난번에 주말 오후에 쓸때랑 별 차이가 없네요 네. 지금 늦게 네. 봐주시는 분들이 네. 여러분들 다왜 이렇게 늦게 주무시나요? 그러게요 네. 지금 오늘 평일인데 올빼미족들 많으시네요 네. 우와 필링님 반지 간지 숨장맞추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우리말로 된 노래들도 뭐 한국에서 준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게임콘서트때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혹시나 뭐 라디오나 이런 곳에서도 애기치 않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모로 이것저것 준비중입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용조용 음. 음. 이제 단주라도 틀어놓고 노래라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그 마지막 브이라이브가 저길 거예요 4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이제 마지막 브이라이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번째, 네번째 브이라이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저녁 7시다보니까 어, 좀 다른 공간에서 음악 살짝 틀어놓고 여러분들이랑 노래 짧게 맛보기로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나 어차피 그렇죠. 그렇죠. 앨범에, 어차피. 앨범 나오기 전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 이제 라이브로 앨범에 수록된 곡들 뭐 1절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조금씩 불러드리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1분 미리 듣기? 아닙니까? 1분 미리 듣기 느낌으로. 그렇죠. 로그인 안 하셨다. 돈안 냈다. 그럼 이제 에론은 나오고, <웃음> 나오고, 끝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4월 4일에 에론 나오기 바로 전날 저녁 7시 네 번째 브이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라이브로 노래 불러보면서 뭐 이런 곡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태인님 말씀 전달을 쉽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브이라이브는 라이브죠. n d w i 이 h y o 이 I 말씀하실 때마다 마스크를 들고 필 r n 이 n me, my smashes. m a s k e r 잘 you f 데 e l you o w 이 e r you p l e a s 뭔지 알잖아요.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g and bed? 할때 그러니까 그 사진이 s c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 딱 이렇게 보여요. 워너아기 웃고 있는 마스크를 천정 <목소리를> 필립씨가 <목소리를> 나 보면서 너무 웃겨요. 필립이 형이 좋아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는 것 같아. 내가 자주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들고서 <목소리를> 어? 마스크 들고 <목소리를> <목소리를> 좋아요. 천 <목소리도> <목소리를> 필립씨가 <정필> <웃음> 부사 잘 골랐네요. 하셨어요. <목소리를> 아, 그래서 지금 뭐 아무튼 끝, 끝나기 끝 전에 이제 오늘은 이제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밤이 너무 늦었다보니까 12시 전에 마무리를 할거예요 그래서 어,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다시 한번 공연 날짜나 앨범 발매 날짜 그리고 확정이 된 스케줄 같은 것들 여러분들께 잠시 잠깐 같이 공유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3월, 20, 아, 3월 27일이네요. 네. 3월 27일에 브이 라이브 3탄, 세 번째, 오늘이 두 번째였죠. 세 번째 브이 라이브가 또밤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이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겠다는 얘기죠. 근데 어, 그때도 어, 큰 소리로는 이제 해드릴 수가 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좀... 조근조근 이렇게 심야 라디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랑 대화 나누면서 그런 시간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 4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치. 앨범 나오기 바로 전날 7시에 이제 앨범 발매 하루 앞두고 앨범에 나오는 곡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라이브로 살짝살짝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날 바로 4월 5일에 앨범이 공식적으로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앨범 구매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하실 수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9일에 이제 뭐 이건 녹화인데요. 뭐 열린 마켓 녹화 1인으로 나가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 또 미라클라스로 열린 마켓 녹화를 한번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도 뭐 사인회가 계속 있을 거고요. 마음에 드는 게 다른 거 나올까 봐. 어, 다른 이제 놀랐어요. 음, 그렇죠. 너가 이상한 걸 말할까 봐요. 음. 너님 계속 이상한 걸 네. 얘기를 할까 봐. 비공개, 비공개 스케줄이다 적혀져 있고, 보여줄 수 있어 가지고 지금 공개해 주는 스케줄만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이네 사인회, 서울 사인회와 부산 사인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월 4일에 MBC 라디오. 이윤석, 신하영의 좋은 주말 이건 이제 공지가 됐어요. 됐어요. 좋은 주말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필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됐습니다. 뭐그 예외에 대해서 공개가 되면 <웃음>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바로 올려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음. 뭐 이렇게 좀주서없이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잘 받아 적으셨나 모르겠어요. <웃음>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 i n g a p o 0 e 2,300, 2300 플레이에요 벌써 n 시간 만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e s i v r e s 브 함께 응.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v r e Singapore, s 네, 여러분 잘 이제 알아들으셨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웃음> 아니 들려요? 네, 언제라고 언제라고 했죠 제가? 다음 브이라이브가 언제라고요? 그 벌써 까먹으신 아니, 거가요? 헉! 어, 그, <웃음> 벌써 까먹으신 거 <것> 같은데. <웃음>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1시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 둘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때도 여러분들 봐주셔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요모좀모 요모조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종료하기 전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오늘 4분을 지각했는데 아 그렇죠. 아, 다음엔 비가 안오면 삼분만 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 지각 안 할게요. 사분은 <웃음> 이제 이제 음 아니야. <웃음> 자 계속 말 말씀하세요. 네 이제 지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저 오늘 그랬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그냥 한시간요 가량 여러분들이랑. 되기나았는데 진짜 지금 급한갔네요 진짜 급한갔네 <웃음> 그냥 뭐별말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한 시간부터 지나가버렸네요 다음에는 이제 4분 면과 한테인 이 아닌 정각맨 정시맨과 한테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각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주 11시 또 만나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저희는 휠아 잠깐만 다 바뀌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입니다 아니 정필립입니다. <웃음> 한필인데 네, 정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필립입니다. 정필립 한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호호 자연 호 티켓팅도 화이팅. 아 맞다 티켓팅 얘기 안 했어. <웃음> 티켓팅 화이팅. <웃음> 다음 주 만나요.